어 나라는 뜻이가 저랑 똑같이인 줄 알아가지고 어, 아, 네 그게 왜? 되게 전중스럽게 나라고 생각해서 음. 얘기하는 건데 어 그럼 네. 그러면 음. 바꿀게요 그래 그럼 너가 이등감사합니다자4등자 아, 아, 너무 남는 거해자 <웃음>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열어보자 네또 누가 먹는 <웃음> <웃음> 안 된다 안 된다. 와나 진심. 자 하나 둘셋 <웃음> 진짜 필수는 뭐? 하나 둘 셋. 대리야. <웃음> <와, 데뷔야. 웃음> 팀장. 팀장이야 <웃음> 어머,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대 오. 팀장 팀장. 되게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웃음> 되어뭐 <재미있는 웃음> 아, 아, <근데>? 아, <웃음> <웃음> 이것도 운이니까. 운도 실력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줄게. 팀장님이 조금 잘못된 거. 네? 그리고 나도 아이패 무슨 소리세요? 어? 공장 제 자리 잘 잡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 축하해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덕분이죠. 순기하는 것도. 아, 그렇죠. 말이라도 아, 고맙다, 얘들아. 또래팀면안 되겠다. 음, 말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오늘 뭐 직급을 받게 돼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다들 음. 뭔가 오늘 회의 에 있어서 뭔가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해. 어,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또내 생일 파티가 좋겠는데? 또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도 <웃음> <웃음> 하고, 네. 어, 그렇죠. 또뭐 이제 <웃음>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저. 중요해. 음. 누구부터 발표볼까 한번? 그럼 저 막내부터 해보겠습니다. 와우. 어, 네. 막내야. 네. 네. 아, 아, 아, 몇 살이지? 어, 30... 어, 아, 다섯이니까. 어, 아. 겨우 서른 다섯밖에 안있습니다 좋아 좋아. 여자는 서른 다섯부터 하는가? 맞아 맞아. 제가 오늘 준비해본 것은요. 네. 발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우. 저희 우리 오늘 부장님이 생신을 맞으셨어요. 생 <웃음> 아, 네. 생신? 네, 조금. 아, 제가, 제가 사실 좀 빠르게 입사해서 지금 네. 이제 17살이니까. 아이고. Happy Birthday. 조금 주의 주의 주의 하하그러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네. 축점 제작 진짜? 저는 약간 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원이에요 오. 그래서 이축전에 어, 조금 한목을 했다 한목을 음, 어. 아, 했다? 네목한번 쳐볼래? <웃음> <웃음> <웃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초대해 봤어요 오아 이분들을 제가 섭외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얘기가 된건가? 아어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듣고 어떤 들은 기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좀 많이 기회를 <웃음> 한거여가지고 아 그래?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요 난 이렇게 뭔가 뺏는거? 이런거 되게 안가 그렇죠 뺏는게 아니라 화풍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생일파티 다와 각의 아, 부장님을 위해서. 어 되게 세련된 표현이다. 음. 한이 정도. 그냥 기획만 해봤어요. 준비한 거는 모르겠어요. 어, 진짜 모르겠기도 하다. <웃음> 어. 그렇네. 어. 또또또 있나 누구? 사원. 사원? 차원. 사원이 차원. 원래 이런 건 사원이 저 팀장인데요. 어. 제가 아 제가 사원이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정식 <접촉을 웃음> 오늘 행위가 굉장히 아, 순조로워요. 어, 제가 어어 어, <웃음>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아니 글이랑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좋았니다 네, 제가 오늘 부단님의 생일이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거 파이 가지고 와서 네. 생신 축하드리려고 <웃음> <웃음> 생신? 안무 <웃음> 처리하신. <웃음> <웃음> 아니, 생일인데, 아, 생일. 근데 부담이 집, 그거 뭐지? <웃음> 직, 직위? 직위? 직위? 직, 직, 직, 그 치가 너무 직, 직. 높아가지고. 아, 그래 아, 너무 존경스럽고 아, 뭔가, 아, 자, 능력도 너무 좋고. 아, 그래가지고. 아, 나이가 좀 아, 아, 어렸지만, 아직 이렇게 미성 년자도 음. 되는 거 없이 음. 생겨가지고. 아,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좋은데, 네 근데 능력 너무 좋아가지고 오. 그냥 아괜하고 하는 아괜아괜찮다괜찮다한찮아 괜찮아. 하찮아괜찮한국인이잖아요오아산부아이었나 부산, 제, 부산이었나? 어, 부산 것 같아요. 아 괜찮아. 괜아괜아 옆에 아 괜찮아. 맞아그래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그게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왜, 현식? 왜? 현식? <웃음> <웃음> 보는 거예요? <웃음> 보는 거야 요 <웃음> <웃음> 현식적으로 아무래도 뭔가 약간 그게 적... 아니, 영어는 네. 안 되니까 <웃음> 요즘... 수수료 느낌 나지 않아 수수료 느낌 감사합니다 난사니다 네, 사실 또민물이 맑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니지 중간물 음, 아 중간물 네. 중간물이 좀 맑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중간물 네 저도 준비했는데 저는 일단 어, 파일이 네. 오 파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게 기대 모아 모 때문에 이게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네 그래? 이렇게 와, 뭐. 와. 아, 엄청 많은데 와. 네. 내가 보여드려도 많고 많고 한번 내가 그냥 보여주려 될까? 너무 많은 대리님 이거 너무 선 특별해 한번 우리 오비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거. 거. 이렇게 많이 준비했을 줄알 이게 준비한 거 이게 사실 제가 다 외워가지고 아, 네. 이미 아까 파쇄를 좀 했어요. 아아 역시 역시 역시 너무 멋지세요. 어, 뭐. <웃음> <웃음> <웃음> 어 네. 뭐야? 네. 일단 저는 오늘 어 음. 부장님을 좋아하시는 <웃음> 어머 이것도 지금 떨어질 수 있게 어, 어. 아 설계해 어. <웃음> 네. 소프라인즈. 그래서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삼행시. 아, 나 삼행시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하수영으로 삼행시를 해서. 그런 이벤트 하나 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하지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게임도 기획했습니다. 나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그만하면 될것 같아. 이 <웃음> 나는 좀 나를 위한 축하 공연 이런 게있어요 아, 축하 공연 제가 보기로는 사원들이 어, 그 어, 네, 맞 귀여운 사원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들이좀 잘해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믿음이 강한 그 사원들이야 응. 인사도 응. 좋고 진할 수도 있겠는데 말당기면 승진할까? 안돼요 그래, 아니, 저언 <웃음> 아유, 무슨 합리에 아니야 <웃음> <웃음> 나 싫어하지? 아니, 아니. 저 승진 안 싫어할 <웃음> 수가 <했는데. 웃음> 있어 팀장, 주겠어저 아무것도 아직 안해 이게 주입성 중요하거든 <웃음> 네. 그래, 아니, 난 대리도 근데... 좋아요 아무것도 네. 아 해. 사원으로 내려가야 <웃음> 될것 같지 않나요? 아니야 그럼, 그럼 말당기면 내려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대리 대리 너무 제가 잘한다. 대리 직업을 맡으면 조금 잘할 수 있을 것같아 아니요 아니아니 <웃음> 제가 원래부터 최대라는 이걸로 태어났거든요. 아, 아. 아. 근데 다른 회사에서잖아. 저는 아니요? 오직 이 하수영 부장님만을 아니요? 위해서. 아 너무 시끄럽다. 너무 <웃음> 과하지 않아요. 아, 아, 안 되겠다. 되겠다. 나는 이렇게 뭔가 울림 는게 너무 싫어요. 아연 부장. 아, <웃음> 나 속삭이는 <웃음> 거 되게 싫어. 그러니까요. 부장, <웃음> 무슨 아 <진짜. 웃음> 그럼 우네 네. 진짜? 잘 들은 거같은거 같죠? 제가요 아 말조심 좀 하다 네잘안 되겠다 자 이제 대리만 나왔지아네 음, 대리 한번 해볼까? 저 어, 사실 소개였어요 어. 그래서 방금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의 어, 일단은 네, 저기고적었다여기있어 그, 음. 여기 보안 아, 아, 아, 선원이 이제 다발을 아. 준비해가지고 좀있다가 과자 파티를 하면 되시고요 아.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게임이 있잖아요 당연하지 게임과 음. 하수형으로 사행실을 하면 되고요 음. 그리고 우리 지출 내역 100원으로 이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부장님의 미모로 그렇게 해서 1 0 0 채우면 됩니다 이미 100%인데 부장님 미모는? 아 그! 계획이 그렇다 음, 그래서 방금 사기를 이렇게 썼어요 음, 어. 그래서 아직 대리고 그렇습니다 음, 근데 뭐 나쁘지 않았던 발표였던 것 같아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좀 룰을 정했으면 하는데 어. 어. 나는 이 직급에 따라서 좀 말투를 바꿨으면 좋겠어 어. 그게 또 어. 에티튜드고 하니까 아, 자, 어떻게 오. 원하시죠? 직급이 곧 나이가 되는 아지금이 아, 어, 나이가 된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팀장이 여기서는 가장 언니가 되겠지 이제 어네 그렇죠 <웃음> 네. 그건 둘째 언니고 어제 둘째 언니 음. 어, 사원들끼리 한번 동갑이니까 서로 <웃음> 인사 한번 해봐 <웃음> 안녕 <웃음> 상이 아픈데. 그하 운동 한다 진짜요? 네.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적극적인 도 좋아. 음. 내가 조금 목이 마르다 얘들아. 아 진짜요? 정말? <웃음> <웃음> <오, 다 웃음> 저는... 당연히 준비돼 있어. 역시.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아니지! 폭풍을 잊지 말라는데요생일생일가생일축하 생일도가 생일도가 생일도가 생일도주 생일도가 생일 <웃음> <너무 찌르려고 웃음> 하는 가방 씨려고 두는 거 같습니다 <웃음> 어? 없다 씨비인가? <월요일이> <웃음> 어, <웃음> 네? 네 네, 어, 우리 그러면은 이제 좀 생일 파티를 한번 진행해볼까? 네, 네. 저 제가 음, 준비한 아마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머, 어머, 또 어머, 제가 어머. 준비한 저희가 준비한 저희가 준비한 제가 저희가 준비한 준비한, 준비한, 준비한, 준비한, 준비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저, 너무 너무 부산스럽다 <웃음> 그러니까 부산추수, 부산 출신. 그치 그니까 그쵸 그쵸. 도합기. 잘 모르겠네. <웃음>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음 <웃음> <근데. 웃음> 결제 바랍니다. 와우. 와, 와, 와, 와 진짜 저 기대 1도안 했는데. 사실 <웃음> 제가 이것도 다 기획을 해가지고요. 진짜로? 네. 나. 진짜? 네. 이름 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부장님 이거는 저희가 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준비가 했습니다. 이분 누가 주정부지? 이분 누가 주정부지? 저희가 아, 어, 제가 어. 제가 적었어요. 아니요 네. 이거는 저희 어, 주주분들께서 적셨습니다 이게 딱 네. 아, 네. 반말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반말로 했었잖아요 선생님, 맞네, 맞네,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다 네. 네. 주주 주주분들도 많이 적었습니다. 네. 네. 주주분들 네. 여기 오빗 주주분들 네. 아 오빗 분들이 적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 네 왜, 이름이 뭐지? 오빗은 네? 오빗 네. 아 오빗 오자에 빛 빛자 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빛이 그럼 이 롤페이퍼 아이 이름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 보면다 그래. 저희가 이게 경하는 부장님. 저희가, 저희가 다 그래. 이제 이렇게 아, 그래. 어, 글씨를 어, 다 이렇게 네. 못 적었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너무 예쁘는데. 네. 편지를 덮어 주세요. 안 보이게 해 주세요. 부장님. 부장님. <웃음> 부장님. <도중한, 웃음> <도중한, 웃음> <도중한> 네, <도중한 웃음> 멤버들 거는 아아 아, 저희가 잡은 거예요. 에이, 에이. 아. 오, 아. <웃음> 어, 왜, 네. 아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텔레포시가> 그러니까. <어디서. 웃음> 이거 진솔이 보신대요? 섞였어요. 누가 얘게해준 거지? 손감이 들리는 거야. 선감이 어 그런 능력. 그러니까. 탈것이가. 그러면 이건 누가도 진솔이 보시니까 진솔이 거 밀어볼까요? 네. 네. 존경하고 애정하는 하수영 부장님 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부장님의 응원이 다. 예, 신선한 바람을 맞았어요. 와 이거 너무 네. 신선한 바람을 오늘 맞았어요. 오늘 따끈따끈한 그아 선선한 바람이 아 선선한 바람이 아, <웃음> <웃음> 부장님 비가 오면 제가 부장님을 떠올리며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와 <웃음> 아, 이거 좀일 마이다 너무 감동. 맞으요 조롱이다 조롱. <웃음> 아 아무튼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동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니 네. 니 아니 다 지금, 이제, 이, 지금 뭐 이, 이, 이 시간, 이 시간, 어. 이 시간. 어. 이 <웃음> 생일 케이크를 음. 한 동안 음. 이 결제서를 본 동안 생일 축하니다또 하죠 계속해야죠. 아 케이크 한 먹고. 어, 네. 한번 먹고 같이 한번까네 됩니까? 뭐, 뭐, 뭐, 사랑할 사망할지 사망지사망할사망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 사망할지 사망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또할지사망할 아,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할지 사망사아사지사망사사 어우 다들 또 해외 주주분들이 또 계속 축하를 보내주죠 혹시 어머머. 우리 이달소 컴퍼니 아주 글로벌해 감사합니다 하부장 생신축하드립니다? 생신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사원이 간것 같아요 누구지? 이 이응 이 ㅇ 성원 누구지? <웃음> 저 아닙니다 아. 아. 어, 굉장히 되게 열정 가득한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컴퍼니에서 네.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 아, 것 같아요. 근데 분들 이렇게 장미 꽃도 한 송이씩 보내주고 음. 아.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이제 감사합니다. 계약이 잘 끝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오비 컴퍼니와 함께 계약을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머리카락이 쉽게... 안답대요 부장님. 정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긴 머리하고 처음으로 아 어, 그렇죠. 어? 부이앱을 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음. 음. 어, 난 너무 축하해줘서 감사해요. 네, 부장님 사랑해요라고 보내주시고 아주. 음. 자, 네. 제가 사실 이제 조금 컨셉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웃음> 벌써요 네, 조금 많이 힘들어서. 저,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편하게 한번 생파를 즐겨봅시다 네. 고언이한테 제가 기대를 안했었든요 맞아 기대를 안했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왜냐면은 고언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생각보다 좀순대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챙겨줄 줄 몰랐어요 <웃음> 음. <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딱 뭔가 어제 숙소에 갔는데 갑자기 새해인서 <웃음> 케이크를 들고 오길래 <웃음> 너무 감동을 받았죠 몰랐어요 울뻔 했는데, 못 울었. 아... 아쉽게도, 보지 예. 못했다는. 맞아. 그래서 언니의 눈물을 사실 보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원래 긴장했어요. 눈물이 많아가지고, 잘 오는데. 그러니까요. 어, 엄좀 이상하게. 기대했어요, 여기다. 웃었어? 웃었어? 보이고 주세요. 다가오 이고 좋아좋아 너무 여 케이크를 먹어봐요 조철한 느낌 <웃음> 아, 왜 진짜. 이렇게 어. 조철해보이시그니까 아니 이거 좀 풀어야 될까? 막 풀까? 막 이런 것도 맞아도 어. 약간 플레이팅플레이팅플레이팅 그래, 그래. 야, 진짜 생일파티 느낌으로? 그, 그 옛날에 생사가 무슨 느낌? 록스타일야나 이렇게 튀어오는줄 <피워 웃음> <웃음> <피워 웃음> 알고. 깜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웃음> 과사 네, 파티인가요? 네, 네 맞아요. 네. 맛있겠다. 이부 부장님. 저 부장 이제 아닙니다. 아니, 끝날 때까지 부장 해야 될다 지금만 다르고. 그그래요 그래요. 지금만 아, 있는 거예요? 응. 여기 이렇게 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다들 들이쳤대 아니 오비 씨 우리 너쪽 지쳐하시는 거 같길래. 그러니까요. <웃음> 습니다 음. 아 <웃음> <웃음> 하지영 <웃음> 어린이 생일 파티래요. 맞아요. <웃음> 과자는 꼭 누구? 꼭 이런 거 진짜 막 어린이 생일파티 때 하잖아요 아무 오기 풍겨서 어 얘들아 나 대표인데 너네 컴백 언제 다 대표님은 모르세요 대표님은 이지 어, 조금 서운한데요? 포카칩이랑 케이크 조합이 진짜 짱이래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로? 나 먹어볼래 오. 아 잔잔 빨리 아, 먹어 올려서 먹는 건가? 아니면 그냥 먹어? 올려서? 간 입에 먹는 건가? 먹는 건가? 한약 먹을까? 어. 아왜 이렇게? 그 이거 응. 해줄게. 너무 큰 거야. 진짜. 틀려. 근데 너무 <오>, <웃음> 가려주는 거 아니야? <웃음> 너무 가려주는 거야. <웃음> <것 같아. 웃음> 음, 음, <웃음> 음, 음, 음. 음. 간장 좀 드려봐. 간장? 응. 맛있어? 응. 음. 망하는 게? 못 믿었지? 원래 포카칩이랑 같이 어. 위에 케이스 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이 케이스 어, 아 맞다 그거다. 이거 어떻게 <웃음> 네. 그럼 딸려볼까 해줘. <웃음> 음 맛있는데? 이거 해줘 맛있다고? <웃음> 네. 와우. 근데 왜 최원이 케이크는 <웃음> 네. 아무도 안 먹어? 어 먹으래요. <웃음> <웃음> 자를까 그래 응 촛농 응. 좀 걷어내야겠다 <웃음> 누가 나 독살하려나 <웃음> 야 근데 이 케이크 맛있겠는데? 비주얼이 나한번 넘어봤는데 플레이 여기 나 그냥 진짜 보니까 나한번 넘어봤어 아나무 뭐야 강대 오레오는 많이 쓰고 계야 내가 또이 오레오 케이크에 한 장하는 음~~ 먹어보세요 또또줘까 또 우리가 담아어 좋아요 근데 이거 왜? 짱컷 아 맞아 이거 해야겠다 케이크 우리도 한입만 이러셨어요 그럴까요? 그런 거? 응. 오비탄 테 우리 보여주기. 음 <웃음> 그래서 생파 최대 인원. 음 응. 최대한 다다 보여주면 너무 좋겠지만. 인음 콘서트에서 생일 맞는 그런 것도. <웃음> 응 맞아. 진짜, 진짜 로망이야. 활동 할때 생일은 그참 좋은 것 같아. 맞아. 나 완전. 근데 내가 항상 약간 준비할 때 맞아, 언니 작년에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 막 맞다. 기이크 맞죠? 맞좀왜 이렇게 오래된 일 아니야? 우리는꼭 음. 비우면 막이 시기에 또 컴백을 해가지고 근데, 뭐, 근데 뭐죠? 음, 뭐죠? 질문이 있어요 뭐죠? 네. 페이크 어디서 샀냐고 아 어디서, 어디서 샀어요? 음. 이름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배달 어플로 시켰어요. 아그 민트 색깔. 민트색? 음. 민족? 음. 민족 어플로. 음그 뭐 비스무리한 음. 걸로 아, it's. 아, it's. 그냥 음. 항상 언니가 아, 약간 매번 <웃음> 생일날 <웃음> 음. 서프라이즈로 막 갑자기 1 2 시에 테이블 막 어제 들고 오는 거예요. 음. 아나 저거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음. 어제 하는데 그래서 제발 계단과 계단 사이에 놔주세요 말러고 아 네. 네, 언니가 먼저 볼까봐 음. 그래서 혼자 하는데 진짜 이게 손이 벌벌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좋고 그렇게 떨릴 일이짜 <웃음> 아, 너무 긴장했어 진짜 음. 저 언니가 지금 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막 나와서 그러겠지 안가래 근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왕감동이었어 왕감동 왕감동 왜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우리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컴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그걸 하면서 이제 멤버들도 많이 바쁘고 그치 또이저님들도 정신 없으시고 하니까 그냥 그 생일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 어제 이제 레슨을 하는데 멤버들이 생일축가 노래도 맞아요.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작자로도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음. 근데 케이크는 사실 제 기대를 1도 안 했어요 음. 아 케이크는 그냥 이건 안 해줘도 내가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그... 한 이틀 전부터 잠자는 생각을 있었잖아 진짜 약간 진짜 이거 생각하면 좀 울컥한데 잠자기 전에 그냥 이거는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어 왜냐면 울지마. <웃음> 과하게 뭔가 항상 준비를 했었던 거고, 음.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멤버들이 해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을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내가 과하게 기대를 해서 음. 과하게 상처를 받지 말자. 어... 뭔 어, 워마이자, 어, 음. 어, 기대를 안 하는 거고, 어.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또 멤버들이 이게 막...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 주고 또 고환이랑 네. 관리 케이크 들고 오서애들이막다와진 양치하다가도 만나 와서. 와 가지고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죠. 음. 진짜 그 감동이었어요. <웃음> <웃음> 일단 생일 선물 좀 기대해 줘. 아니 근데 이게 맞아. 아 저더얼아나니 나는 어? 지금 배달 중이야 아, 배달 중 <웃음> 열심히 오고 있어 음, 열심히 음. 달려오고 있으니까 음, 괜찮아 근데 진짜 이게 생일 선물 이런게 음. 그거것같아 학교 다닐 때나 음. 좀 그럴 때 선물을 정말 약간 의무적으로 막 챙기고 그랬는데 맞아. 지금은 좀 너무 다들 약간 가족같이 지내고 맞아요 음. 선물을 딱히 생고 <목요> 뭐 여유가 있거나 <웃음> 뭐 생각날 때 주고 <목요> 사람,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 때문에 11명이야 <목요> <나 목요> <목요> <목요> 본인 대회 <대외 웃음> 11명 <목요> <목요> 그냥 다들 이제 평소에 좀 챙기는 것 같아 <목요> 그치 평소에 <목요> 그냥 뭐밥 사주고 뭐. 맞지 <목요> <뭐고 목요> 그냥 그런식으로 음. <목요> 맞아 오늘도 하부장님께서 밥을 <목요> 쏘셨습니다 맞아요 뭐먹 사랑합니다 스테이크, 랑 사사, 피자 아, 아, 우리 하무장님께서 쏘셨어요. 아, 음.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몇명 가서 물어봤는데 거의 다안 간다고. 다들 약간 밥 밥을 안 먹고. 아다 뭐.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해요. 다 아, 네. 하고. 다들 네. 이렇게 안 간다고. 간다 <웃음> 잠깐 눈물도 <웃음> <웃음> 아, 진짜, 진짜. <웃음> 저는 이생일이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끝날 때까지 축하해 그래 생일일 진짜 저희 생일의 그 특징 하루 종일 축하해서 그다음날부터 정말 신정 어, 맞아 하루 종일 그럼 다음날 또 처음 하나요? 예? 아 진짜? 왜? 어, 뭔가 처음에 데 <웃음> 많은 <거실> 다가 <웃음> 다날 아, 너무 한 번에 뚜껑이니까. 아, 그럼 이 룰을 너는 또 다음 와, 날까지도 아. 해줘야 돼. 한 3일 정도? 2일은 라고 한가 봐. 아. 네? 3일 정도까지 축하해준대?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점점, 점점 이럴 줄여야 돼? 아, 그런가 봐요. 아, 점점. 그... 하루에 뭐, 3번 하다가 2번 하다가 나지요 그러지, 생일 축하했어? 생일 축하했어. 어렵다. 어렵다. 그런 거죠 그런 거지. <웃음> <웃음> <웃음> 진 진심이다 아 근데 진짜 어제는 진짜 감동 많았어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음그 멤버들 모두 너무 고마워요 음 진짜 그리고 다들 이제 레슨 갔다가 피곤한데도 다 거실에 모여가지고 막이번에 음. 선물 뭐 줄까?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웃음> 그 마음이 예뻤어요 그러니까 <웃음> 우리가 게... 많아서 다생기기 어렵지만 그래 너 최대하는 다 챙기고 싶은 마음 다 있는 음, 것 같아 음. 그래서 뭔가 다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소울할수 있는 음. 거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뭔가 약간 싱글스윗스브가 없는 것 같아 음. 이런 음. 거 맞아 맞아 우리 원래 그거 있었잖아 케이크 못해도 초코파이라도 맞아 못 맞아, 이렇게 맞아. 써, 해주자 이런 거 있었잖아 맞아, 맞아. 한참 그랬었지 그래서 거의 케이크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뭐 5명 그니까 그게 참. 그것도 팀워크야. 응. 진짜 딱한 명씩 꼭준비해 해야 돼. 그래서 난 진짜 어제 좀 감동받았어. 근데 그게 고언 언니가 더큰거 같아. 언니가. 응. 이게 믿나? 왔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아, <웃음> 다음 생일자가 진솔인가? 진솔 최리 아, 진소... 체리. 체리. <웃음> <웃음> 야, 어, 아,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난, 난... 뭘. 아니야, 난 알았어 어, 그렇지, 그렇지 나알았어 오. o u are 오? What? 계속... 다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웃음> 알지, 알지. <웃음> 오, 알지, 알지. <웃음> 아, 최 생일 때 뭔가 이크하려나 아무도 안 해줄 수도 있잖아 어, 근데 난 뭔가 친구의 정이 있지 않을까 아, 아 맞아요 나도좀 기대하고 그래. 있어요 친구의 정은 피보다 진하다 오, 진짜? 진짜? 그런 말 이거 왜냐면 많이 기대해 한번 줄러볼까? 진한지? <웃음> <웃음> 아니야 체리야 응? 기대하지 마 기대 안해 이제 저러지 이러면서 속으로 다들 열 포즈가 돼기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아야지 아우, 네. 네. 진짜 우리 질문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개하고 아, 어제 수매 아, 시켰지 수매. 하, 아, 왜냐면 이있었어요 언니 미역국 먹었냐고 했는데 <웃음> 언니는 어머님께서 또 생일을 보내주셨잖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일본 웃음> 너무 맛있었어요. 네. <많이 웃음> 저희 뭐 갑자기 막 갑자기 밤에 뭐 왔는데, 막 연습하고 왔는데 막밥재 먹고 음. 막 갈비 뜯고 진짜. 음. 잡...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역시 집밥이 최고라는 게 여기서 느낀다구나. 근데 미역국은 오늘은 이제 못 먹어가지고 갑을 음. 먹어야죠. 아, 마지막 어. 야식, 야식. 야식. 진짜 요즘 야식을 너무 많이 먹는데 음. 끊을 수가 없어 괜찮아요? 나였잖아요. 음. 음. Like 시간이 진짜 되게 애매해. 음. 내가 이 패턴이 이상하니까. 음, 맞아요. 음. 음, 점심을 저녁에 먹고 저녁을 거의 새벽에 먹게 늦게 타면 어다 늦었어. 마련. 마련. 에어컨 네, 짱 시원한데? 응. 또 지금 응. 또 그리고 저 아니었으니까 멤버들 응 물어봐줘 응. 음. 멤버들? 어, 멤버들 전화번호 각자 모두 저장해줬나요응 아까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거야 아 오늘 다응 아, 뭔데 언니 뭔데 나 나는 얘는 멋쟁이 방토리고 그만 응, 안돌이. 아, 그 너는 응. 손해자. 어. 아. 그고 여기는 비 삐... 비행님. 음. 응. 아니다. 커위햄. 커위햄. 커위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언니가 홍콩에 있을 때 커위가 아. 별명이었나? 그렇지. 왜요? 아, 별명까지는아닌데 그게 그냥 수동님 친구가 장난치면서 어. 그냥 그 친구만 그렇게 불렀으한그 아 네. 애칭 같은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가 너무 너무 어. 찰떡인데 어. 해가지고 카로위에 어. 어. 햄을 붙여서 카로이 햄, 카로 햄, 로음음 햄. 나도 왜 한서지에 햄나 햄아니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진짜. 어, 진짜. 카리스마 있어. 진짜. 약간 그 조용한 고스 같은 느낌이 어, 오해, 형님, 나 초반에 이거 지어줬을 때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음, 되게 되, 뒤늦게 그거 형님은 형님의 전승이라고 음, 그때도 뒤늦게 알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전치 쓰는 건가 그래서 아 어, 되게 신기했어 음, 되게 약간 친근한 느낌 형님, 형님 이런데 보그 근데 짓밟았세어 어디 있었나 <웃음> 데 그런 사진 같은 게 진짜 부원장님 메이크업 부원장님도 그렇고 되게 쌤들이도 되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비라고 아예 다안 부르고 핑님이라고 하는 고 저는 나가 베이커 불러야 되죠 삐잉, 삐잉, 삐잉 이런 거네 진짜 이름 역시 성자이지 그리고 체리는 뭔가 그 예림이란 이름도 너무 예쁜데 최리가 응. 약간 정말 찰떡인 느낌이거든요. 응. 김최리 이렇게 응. 응. 응. 김최리. 응. 김최리. 그래요. 응. 김최리였어요. 응. 김씨도 아닌데 응. 김최리. 예리. <웃음> 해자 헤자. 해자는 그냥 그냥 손해자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해자. 해자. 맞아. 그리고 다른 이제 멤버들 한번 봐보면요. 현진이는김애웅도 있고요. 응. 희진이는 낄법 가세라고 돼 있어요. 일더 어? 가세.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주라 주라 음. 그거를 음. 아. 음. 했었는데 음.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되게 이제 흉성으로 불직하게 음. 잘 불렀어요. 음. 어, 네. 어떻게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시작. 이가슴겨 주라. 불러 이게 이 파트가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캐링 파. 이거를 네,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그때 바꿨어요. 여기 뻣뻣 but... 진솔이는 솔찐이 oh, 제가 awesome. 애칭을 지어줬어요 근데 여진이는 너무 여진이어서 여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꿀게요 입마철 입마철이 너무 찰떡해 입마철 입마철이 진짜 찰떡이야 그리고 정은이는 원래 김정은이었거든요 mm. 너무 야 김정은 이게 mm. 찰떡이야 mm. 근데 정은이가 서운하다 해서 정은공주로 서운하다 했다고? 그래? 왜? 하슬이는 조해슬. 조해슬. 이야, 조해슬. 이렇게 불러서. 어, 헨슬이다. 음. 딴 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 섞자요다 네. 음. 이름 섞자요 예. 어머. 후언이는 후원이는? 해주 예림이, 뭐, 비비언니, 수영언니. 음. 그냥 그래요. 헉, 저도 완전 음. 개구리, 당근언니 동훈언니, 브리언니, 음. 손늑대, 애호언니 이불언니, 음. 진돌이언니, 찌우언니. 세원이 언니, 하슬이 언니 이렇게 오, 귀엽다 오, 근데 앞에 꽃을 이렇게 벚꽃을 딱 넣고 이렇게 딱 딱딱 아, 왜 벚꽃이에요? 우리 소녀들이니까 약간 오. 화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 음. <웃음> 맘에 안 드시나봐요 아니 좀좋아하고그래요어이 아, 편지는요? 음. 음. 음. 어연마초에서는아또 그냥 이름 풀 아, 이름으로 줬고, 음, 뒤에 달 음, 하나 다는데, 음. 카톡에서만 그게 조금만 바꿨어 어, 뭔데? 뭐, 아, 근데, 원래, 근데 또, <웃음> 진짜 왜 이렇게. <웃음> 아니, 근데, 별거 안 바꿨는데, 저도 약간, 그 많이 바꾸면 다시 찾기가 검색할 때가 어려워서. 음, 음. 그래서, 그냥, 공, 고원은, <웃음> 공주? 고는 <고원은> 공주? <웃음> <그래서 웃음> 아, 막 언니. 대박 김립은 리프 어. 현진은 요 여진은 여진이 이십 스물 아숨자이서 첼리는 재예림 가리는 조슬슬 진솔이는 진솔이 지우는 추추. 귀여워 추추. 이브는 하이브 해주는 하이브. 어. 해주 어. 아. 랩피지는 히키맨 히키맨 n h i k 맨 Man. Hiki Man. Hiki Man. Hiki Man. Hiki Man. Hiki Man. Hiki Man. Hiki Man. Hiki Man. Hiki Man. Hiki m a 인데 i k i Man. Hiki Man. Hiki Man. Hiki Man. Hiki m a 진짜 삼분자 조용하게 그런 공주 뭔가 먹, 먹으면서 소리 안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어가지고 오, 그래서 이쁜이 번은... 닌자처럼 내려가 <웃음> 나 나오는데 언니가 여기서 이렇게 툭 내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내보였어아 <웃음> 진짜 지금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층에서 <진짜>, 내가 내려오고 내가 <웃음> 1층에서 이렇게 나오고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코라다 뭐야 이고 야막 그런 그래. 근데 나 조금 추운 것 같아. 아, 웠다고요아더 응. 멋지게 되겠어? 야너왜 이렇게 숟가려 응. 지금 나왜 <웃음> 이렇게 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이거 있다, 버터플레이 연속 1번 추기 대 소왓 연속 10번 추기 네, 당연히 하나 아, 둘셋 잠깐만 잠깐만 버터플레이 대 소왓 <웃음> 10번 추기? 어어 버터플레이 <웃음> 10번 기대 소왓 10번 추어난 정했어 나도 나둘셋버터플이 어잉? 소 누구야? 나아 잠깐만 너 먼저 너야 되는 게응아 그럼다 버플이지? 그렇지 버플이 더 힘들지 어. 왜? 아니 버플이 어? 더 쉬워 어? 괜찮은 거 어괜찮는 어? 거야. 나 소환 도아니 그럼 소열번 주기. 나도 소환 열번주난 버프. 난 버프 열 번. 나도 버프 열 번. 이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 응. 응. 어나 근데 그래. 약간 그 같은 노래도 멤버가 위치나 는 거라 다르거든. 맞아 동선이저 그래, 동산 그런 거. <웃음> <웃음> <웃음> 저희가 <웃음> 진짜 동선이 미쳤어요. 맞잖아. <웃음> <그게> <웃음> 진짜 나 다이너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 <웃음> 응. 진짜. 나는 너가 왜 그거 그거원이가왜 그게 버플 걸음지는 이해 될것 같아. 거원이가 직캠 봤는데 얘가 진짜 충격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직캠 보면 앉아다가 이러 면 앉아다가 아, 이러서 스이소와이 어, 그래. 그냥 스쿼트 하는 줄 알고. <웃음> 하려면. 맞아요 운동하는 거죠. 그렇죠. 춤을 춰에 살아있어요. 아니 이게 곡마다 그 걸리는 사람이 좀 맞아 좀 있지. 근데 있지. 항상 이제 안무쌤이 춤을 춰주시잖아요한 번씩. 응, 응. 내가 해볼게 이러고 딱 하는데, 그걸 <웃음> 이거 생각보다 안 힘들어. 맞아. 괜찮아. <웃음> 안 힘들어. 근데 저희는 이제 동선을 하고, 그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응. 3 번에서. 또, 오른쪽 3번까지 달려. 그 맞아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예. <웃음> 할수 있지? 이렇게 하면, 어, 어, 어, 해볼게요, 해, 해, 해 네. 그러면, 음. 음. 하면서, 음. <웃음> 이부가 이렇게 달려. <웃음> 맞아. 이렇게 하면, 근데 또 진짜, 해요, 진짜 해. 맞아요. 향기신게. 그 그게 싫어. 어, 그래. 대 그래. 어, 그래. 아, 아, 아, 이렇게, 맞아. 어제 렸던것 네. 같은데. 그 선생님이 카운터 세실 때는 원, 와그 와서 또 코카지만 오는데 카운터 얘들아, 되게 넉넉해. 라고 하는데 노래를 들으면 저희 노래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맞아, 많이 낮고. 엄청 크게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역은근이 다 뛰어나는지. 헐레벌떡, 헐레벌떡. 진짜 그랬다는 스토리가 있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오백분들이또 앞에 보고 있으면은 힘이 나요. 맞아. 맞아. 그게 진짜 신기한 거 그게 진짜 신기한 거 콘서트 때는 또안 해. 맞아. 그냥 행복해요. 어, 재밌어요. <웃음> 막 이렇게 하는데, 응. 진짜. 근데 요즘에 근데 사실 비대면이라 응. 그 기분을 100%는 못 느끼겠어요. 응. 아, 저는 마이너스예요. 진짜 그쵸? 그, 그, 그, 그, 진짜, <웃음> 아, <저> 진짜 <웃음> 나는 우리 그 와이너 때도 컴백 그거 했었잖아요. 응. 응. 응. 아, 그, 그 때. <웃음> <웃음> 했 이... 이... 응. 응. 그때 진짜 너무 쓸쓸한 기분이었어. 이거 응. 하는데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응. 리허설하는 게있어 응. 응. 그리고 아 응. 어... 뭐 연속으로 찍어도 뭔가 힘들지가 않았었는데 오비분이 응. 항상 이제 음반 가면은 막화이팅잖아 <웃음> <맞아, 웃음>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맞아, 맞아. 너무 아쉽다, 아, 진짜. 빨리 보고 싶어. 이번에 할수 음. 있을까요? <웃음> 이번에? 어떨 것 같아? 이번은. 태면 어려지 않을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야지. 얼른 들어오으면 좋겠어. 저도 보고 싶어요. 말 보고 싶지. 아니 마이너스면은 없는 게 낫다는 게 아니고 그거예요. 힘이 힘이 마이너스다. 음. 진짜. 가리? 가리. 아니 가리. 아까리. 저의 지인들이 네 V 앱을다 보고 있나봐요 진짜요? 댓글 네. 봤어? 지인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본니까 갑자기 지나가왔던 그 팬들이 그좀 캡처를 했는데 캐처를 지금 뭐해 그소 우리 봄는 것도 다 보시고 서울 어딘가에서 우리 주혜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 주혜 언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은 잘 부탁드려요 <웃음> 음, 요즘 취미, 요즘 취미가 뭐가있을까 요즘 취미가. 취미? 요즘 취미가 없어요. 음, 그래. 전 연습. 저 건백, 건백이 너무. 아, 그리고, 할... 아, 그리고 아, 우리 연습실 꾸미기. 진짜? 아, 아, 진짜, 아, 나도, 진짜. 나도, 나도, 맞아. 나도. 멤버들 연습실 해조방을 갔는데. 진짜 힙하더라고요 아, 진짜, 음. 진짜 다크다크예요 다크다크 여기 옷걸이 막옷이막 걸려 있고힙하옷 맞아 나는 봤어 음. 그리고 막 진짜 거기 다 검정색깔로 스탠드, 스탠드까지 검정색깔이지? 맞아 스탠드까지 음. 검정색깔에다가 저는 올블랙으로 하고 싶었는데 음. 아쉽게도 벽이, 아, 벽이 나가 자, 맞아, 맞아. 그래서 벽까지 다 칠해버리고 싶지만 음. 뭐 저희만 쓰는 그건 아니기 음.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 검정색 싫어하는 사람 쓸 수도 있으니까 음, 그냥 일단 가구만 음. 대충 검정색으로 해서 또 채리 방 가봤는데 되는 뭐, <웃음> 모든 조명장 이런 거고 조명장 이런 거막 요란한 거막 이런 거, 거 이런 거랑. 거랑. 근데 오늘 진솔 언니가 부황이라고 부황이냐고 부항,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슨 부황이냐고 제가 <웃음> 아니다 아, 이러서 면 그랬죠 이게 또 멤버마다 <웃음> 그 스타일이 진짜 맞았다. 소작을 하면서 이제 몰랐는데 아, 방이 하나씩 생기니까 그치? 자기 네. 스타일대로. 네. 아, 자기 원하는대로 꾸미고 말으니까 응. 그러니까 행복했어. 언니는 그게 뭐야? 아 근데 사실 나 아직 꾸미지 않았어. 약간 음. 그게 책상도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번에 와서 딱 정리하고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음. 꾸미려고. 음. 음. 맞아 맞아. 식사도 와야될까? 식풀? 있는데? <웃음> 말해도 되나? 열심히 해서 뭐야 LP? 아, LP도 아, 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밑에 약간 러그 같은 것도 깔고 아, 나 가봐야겠다 나도 가봐야겠다 아, 너무 그래. 아, 너 그러니까 멀리 있어 너 멀리 있어 너 요즘이야 <웃음> 방이 진짜 12개인데 너무 멀 음, 나중에 방도 어그 아, 진짜, 진짜 소개 막 하면서 뮤비 응. 편 해볼 ]겠다. 수 있으면 음, 보여드릴게요. 약간 음, 테마 테마 약간 그런 것,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진짜 너무 미완성이야 하고 맞아. 좀 정리가 되고 나. 아, 예. 네. 아직 올게 많아. 응, 책상 응. 일단 응. 빨리 왔으면 좋겠어. 커튼도 진짜 퇴근에 달아가지고. 음. 커튼도 진짜 스타일 다 달려. 맞아. 맞아. 난 핑크색. 아니, 아 커튼 니 아니, 아원 아니, 아니. 커튼도 귀엽네 어 왔어? 아나아직 아니. 아니, 니 아니, 아아는데나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제 방향이 좀 약간 구석 쪽에 있는데 이게 그 뭐야 안무 연습실 거울로 이렇게 통통이 보이거든요? 아우, 근데 진짜 커튼만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냥 하늘색 이런 그래, 느낌으로 약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하늘색 그 체크에 아. 그 스마일꽃 같은 애가 내가 이 있거든요 음. 굉장히 귀여운 것같은데 맞아 근데 너가 걸었을 때 봤는데 <웃음> 이따 봐야겠다 아무 씩 부강하고 가연아들. 네. 있다고. 일단 일단 물어봐요. 우리 각자 방 가야겠다. 일단 물어봐. 뭐 안지 먹는 거야? 해주야 이거 보면 남몰래 윙크해달래. 몰래? 오케이. 몰래. 남몰래? 뭐, 했어? <웃음> 했어? 어. <웃음> <웃음> 아, 너무 너무 대놓고데 <웃음> <웃음> 너무 대놓고데 <대높인데? 웃음> 신옥 좋아해요? 어 no, 완전 완전 좋아 스턴데 월스턴데. 월스 쓰던 데 원래 턴데월스던데 월스턴데. 월스턴데. 월스턴데. 는스턴데 월스턴데. 월스는 TMI, 재밌는 TMI. 당신의 사랑이 때문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웃음> 좀 <웃음> 이해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예? 어, <웃음> 무슨 소리 <손을 웃음> 하셨어요? 이미 이미 새로 생긴 연수실의 귀신이님 <웃음> 어, 아 여기에 <웃음> 원래 귀신이 있었잖아요 원래 는연습생때이 되게, 되게 많았어요 어, 여기는 진짜 많았대요그 층에는 없나? 그럼 우리 그 우리 층에는이 층에는 이제 원래 연수실이 없었는데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이층에좀 음. 네. 겪어봐야 할것 같아요 어. 언니가 또볼것 같아 왠지 나도 언니야 하하 생각보다 고볼것 같아 저보다 하슬이가 좀더 세요 아 그래요? 하슬이가 좀 무서워 김정근 불교사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댓글이 엄청 빨라 응 음. 음. 다들 음. 먹으면서 해요 아, 뭐, 먹 다른 거 먹고 있어요. 어니 언니가 좋아하잖아. 응. 깜고마. 아, 응. 요즘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응. 음. 음. 요즘 저? 뉴요 뉴? 응. 나 진짜 좋아해한수 응. 불러 주세요. 너무 아, 좋아합니다. 음... 노래? 사실 요즘 노래 연습만 해놨다든요 <웃음> 이게 하고 나면 귀를 좀 쉬고 싶어. 아, 아 맞아 맞아. 근데 귀가 엄청 크게 들으니까 음. 엄청 막 이렇게 하다가 음. 좀 고요해지는 그 그게 좋은데. 아나 최근에 그러 약간 명상 음악 이런 거좀 듣고 음. 음. 명상 음악? 밤잘 때? 응 뭔가 그럴 때는 진짜 뭐 피아노로만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나 응 음. 되게 친구들끼리 카페 온 바이브 같아 그러니까 응. 그 카페에서 응. 이렇게 쓰다떨지 응그 맞아. 맞아 진짜 친한 말을 안 하는 거 알지? 그 맞아. <웃음> 맞아 이렇게 하고 자기 할 것만 해 어. <웃음> 음. 네 좋은 거그 백현 선배님의 음 하이콘노 uh -huh. oh, 아. 참 음. 좋아하네. 음. 그리고 서리님의 서리 님의 서리, 서리 헤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 그리고 I wanna cry. I wanna cry. I wanna cry. 그리고 저스틴 기버 선배님. Hold on. Hold, Hold on. on. 네,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부르노마스 선배님의 아이노 아 좋아요 오오오오 <웃음> 아, 좋죠 체리, 다 체리 레이어드 커트에 알아올리는 게진어요 감사해요 저 마음에 들요 마음에 들어요 이면 이게 단발도 되거든요 진짜 음 <웃음> 그자 단발해도 예쁘겠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웃음> 그건 아니고 단발 단발도될거요 그래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체리가 그 음. 미모가 물이 올랐어. <웃음> <봤어>. <웃음> <웃음> 아? 내뭐 <조금>, 네. <웃음> <와>, 너무 나는 칭찬해주고 싶은데 여긴 못 봤어.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 응 <웃음> 음, 영화 영화나 드라마 추천. 아저 어, 어. 마인. 어, 마인. 아, 마인 마인 마인 드라마. 김소영 선배님가 네, 어. 너무 어. 재밌어. 어제 나온 거까지 다 봤어. 어제 봤어? 어 그저께 거랑 어. 어제 거 봤어. 말해보자. 근데 저희 이제 마우스가 끝나가지고. 어. 근데 어. 마우스. 멸망이 봐요 멸망이. 그거 그거 1화는 봐봤어. 진짜 대박 재밌수요 진짜. 예, 화 봤어요 언니? 응. 아, 그 진짜 어. 볼거 많네. <웃음> 너무 재밌어. 오늘 몇 일이야? 오늘 월요일이죠? 응. 그렇죠. <웃음> 오늘 <웃음> 하는 그렇죠? 거야? 어 오늘이야? 어 오늘 하요. 근데 보지 못해요. 그렇죠. 보지 그렇죠. 그래. 그렇죠. 나중에 봐야지. 그렇죠, 당연하죠. 멸망이 음. 진짜 재밌어. 제 잠금화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네요 어, 우리 잠금화면 나는 거. 제 잠금화면은 이제 소아 때, 소아 자켓 찍을 때였는데. 아, 언데 그. 그때 이제 손해줄 거 모넷, 모니터를, <웃음> 모니터를, <오. 웃음> 모니터를 하는데. 응. 처음엔 이제 예쁘게 찍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또. 또 놀리려고. 음. 아우, 진짜 너무 예쁜데? 이러면서 이게 각도에 따라서 엄청 바뀌더라고요. 그니까요. 음. 그래서 최대한 위에서 찍으니까 이제 이마가 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 야그 외계인, 그. 옛날에 뭐 한도전 그런 느낌. 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장미마면을 했는데. 응. 음. 하고 나서 해줘이고 해도, 해도 돼? 이러는데. 그냥 해. 너. 이거 500번을 보여줘도 돼? 이러는데. 아, 그래? 이러는데. 음. 뭐 상관없어? 음. 차. <웃음> 원래 이제 해수 이쁜 거다 아니까. 소소소. <놀놀놀놀라> <놀놀라> <놀놀라> <웃음> <웃음> 음. 얼굴이 안 보여서 가까이 받았는데 우리 나가서좀 있다가 한번 가까이 할까요? 쫄리겠어. 그래. 네, 카메라 좀 멀리 있어. 어, 어, 카메라 음. 좀 멀리 있어. 개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를. 오 <웃음> 이쁘야네. 어, 그러니까. <놀라> 마무리는 오늘 생일이신 분이 한마디. 아저말 아, 너무, 오늘, 아, 너무 많이 해요. 아니요 오늘 오리가 주인공이니까. 아저말 너무 많이 해서 한 마디씩 해주세요. 회사님. 우리 오백 분들 볼 기회 많이 주잖아요. 맞아. 시켜서. 그러면 아까 모집 그거 뭐야? 하수형 삼인아 하수형 말하는 거야? 아 근데 내 이름을 이용해서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할게요. 하, 하. 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오백분들한테 와수 수없이 정말 많아요 어, 정말 오백분들과 너 만나고도 싶고 우리 같이 막 공연도 하고 싶고 막팬 사인회도 하고 싶고 응.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아유, 너무 귀여워요 영영영 안녕 할게요 매일 안녕 <웃음> 한 아, 손씨 네씩 저는 부장님 아 그만 부장님 그만 구회 조회로 오. 한번 그래. 네 그러면 눈을 띄워 주셔야 죠한 하지 말라고 진짜 너무 뭐야 수수 수많은 사람 속에서 혼자 빛나는 거와 뭐야 준비했지 너영 영원히 부장님만을 위랑해요 지금 너 이때면? 와야. 노력했다. 지금 오 분들 깜짝 놀라시겠다 노력했다. 깜짝 놀라시다 노력했다. 와야.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웃음> 나도 해? <웃음> 해. <웃음> 언니오비 오비, 오, 오비. 그래, 그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오, 오, 제가 생각을 안 했었고 어, 하하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수수 어, 수없이 많이 고민했지만 명. 영 영원히 말못 하겠어요. 별로야네 어... 오... 그래? 아, 다시 다시 아, 오. 케이자 이제 비비 언니 아, <웃음>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갔어요. 아, <웃음> 안 생일인데. <쓰긴 했는데. 웃음> 한번하루 아, okay. okay. 네. 종일 수수 <웃음> 수 없이 영 영원히 오비생인아 아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이제 또 굉장히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이렇게 생일 파티. 네. 이제 조촐한 네. 생일 파티. 네. 많이 와서 <웃음> 너무 <왔어요. 왔어요. 웃음> 감사해요. 아, 진짜 와주를 와주를 생일 파티 너무 고맙고 음. 우리 오비들 항상 건강하고 진짜 너무 너무 고맙다. <S> <S> 아니요, 네. 원래 일어달라고 네, 네,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일카페도 다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또 가고 싶었지만 또 제가 가면은 난리나죠 네. 난리나죠 난리나 <웃음> <좀>. 난리나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해야되는 요즘 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굉장히 한 100번 갔다 왔어요 네. 음. 네. 너무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올게. 진짜 예쁘더라고 요 연인카페. 네. 뭐, 나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 다음에 응. 한 응. 6년차쯤 되면 좋습니다. <웃음> 갑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럼, <웃음> 안녕. 그럼, <웃음> 안녕. 그럼 안녕. 안녕. 생일 파티 와줘서 감사해요. 우리 한 명씩 얼굴 보여주고 태도. 아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안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끌면 잘안 보여. 그래요. 아 제가 오렌지 주스 다 풀고 피었어요. 주르륵 알가 나온 대로 니 안녕! <웃음> 안녕! 나온 나오면찬 나온 얘찬나이피곤하온 안녕 나온 김 나온 나온 김찬, 나온 김찬, 나온 김찬, 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비. 보고 싶어요, 바이바이. 오비 사랑해, 안녕. 안녕. 이 와야. 이와 안녕. 아 안녕. 안녕. 이번이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이와 축하. 안녕 이 와야. 이 와야. 이이야이 와야. 이